아아 아, 이봐. 망설임은 곧 패배라고 이신 님께 상상 그러셨잖아. 망설임은 곧 패배다. 이리 세기로. 안 돼. 어디야? 아 씨, 진짜 저기 다시 가야 돼. 아, 다 짜증나네. 어. 어. 드디어 왔군. 여긴가? 야, 아니, 이건 물통이네. 아, 이거 깨고 누우려고요. I'm dying. 뱀 타자고? 일단은 뱀 타겠다는 놈은 네, 알겠습니다. 아, <웃음> 제가 내가 고생한 거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뭐지 대체? 아니, 나는 돈 많이 줘도 안 타요. 미쳤어요? 부정 타지 마라. 아우, 진짜. 저거 많이 흔들리는데. 아. 아 제발. I want to die. 아, 제발. 오. 오. 오. 어, 라슬라슬 했어. <웃음> 어떻게든 어떻게든 망치는 왼쪽을 안 휘두른다. 아. 와, 뭐야 이건? <웃음> 어떻게 가는 거야? <웃음> 이건 뭐야? <웃음> 뭐야 이건? 직선이잖아. 야, 이건 직선이잖아. 장난하냐? 돌았네 진짜. 어, 어. <웃음> you serious? 까비? 야너 지금 까비라 했니? 아 근데 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. 저 뱀을 안 타고 바로 내려가면 뭐예요? 그러면은 뱀을 안 타고 내려가면 뭐가 있는 거야? 아 그렇게 안 알려주겠다. 알았어요. 진짜 어떻게든 뱀 타게 하려고 진짜. 어아 그래. 걸리는 게 있구나 확실히. 와 이거 잠깐만. 아이고 아 알겠다.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. 저기 저기 홈이 있어. 보였다. 선이 보였어. 더 이상은 참을 <웃음> 수가 없군데. 보였다. 보였다. 저거야 이쪽 그렇지. <웃음> 어 <어음. 웃음> 안돼. 안 돼. 아하씨. 잘 됐는데. 어? 아. 근데 이건 어떻게 가야 돼? 이거 카트 이용해야 돼요? 미끄러지는 거 아니지, 이거? 어. 아, 제발. 어떻게시게 돌아왔구나. 아, 진짜. 기둥 아, 기둥이 아. 아, 조금 조금만 더 내가 기다릴 걸. 미안해요. 내가 좀만 여러분들을 기다릴 걸 그랬어. 아이것까지 이거, 이거 잘못하면은 또 튕겨나가요 이게 잘해야돼 아나 오렌지 지도에서 잘했잖아 잘했잖아 할수 있어 너는 아 이런 세게 눌러야 되나보네 아저 무서워가지고 살짝 눌렀거든요 아이고 아 어렵다 이거 와 직선이라서 이게 아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까봐 아아나 아, 저거 저 둥근거 있죠 중간에 저 첫번째 바로 위에 있는거 두번째거 나 저거 계속 건드려 짜증나 아 저게 복병이네 그외로 저게 의외로 복병이네 어 오, <웃음> <웃음> <Force> 아, 이거, 어, 날라가 되지 않나 이거? 어, 이렇게. 어, 타격을 이용해서 쑤! 오, 됐다. 아아, 끝났어. 아, 끝났어. 어 d o n 아 힘들었다 진짜